두부야 아이 착해라 오늘 너무 잘 갔다 왔어요 자 잠깐만 아이 이뻐라 우리 두부 잘 타고 가네 재밌게 잘 놀았어요 두부 재밌게 잘 놀았어요 아이고 착해 터널 안에 들어왔는데도 착하게 잘 앉아있네 아이고 웃어 재밌었어요 아이그 착해 아이 너무 착해 야 이모가 못 믿는다 두부가 이렇게 잘 앉아있는거 세상이나만상이나 어, 많이 이아가자 시간이... 응. 어... 네. 이모 우리 두부가 계속 네? 웃고 있어요 왜?